디에이 i 플라스틱, 서즈르 클렌 에어 9 시간 걸렸네. 대수술이야 대수술 진짜 이뻐요. 오래된 거같아 3, 2, 1, 응급 화재, 주무시면 진짜 불빛도 없고 되게 불편해요. 아우와 허해 아, 어떤거요2 번이요? 2이2이2 번이? 2 번이? 2이2 번이? 2 번이? 2 번이? 2 번이? 2 번이? 2 2 오늘 실밥 부는 거예요네 오랜만에 먹어본 거요 여기서 45도로 자? 아 그냥 안았어요와 진짜 붓기 빠졌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웃음> 와 이거 푸질대는 좋지 않고 다났는데 다음에 왔을 때는 붓기가 다 빠져서 올게요 Two weeks later. 안녕하세요 수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남면용곽은 전부 다 하고 싶었고 왜? 네? 살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볼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광대가 좀더 도드라져 보여서 그냥 좀더 튀어나와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지금 지금은 치아가 확 없어진 게 느껴져요. 진짜? 네, 그래도 많이 교정은 된것 같아요. 코는 그게 좀 쉬면서 비쳤다고 들어든요화장 지원이니까 비침 있다고 해, 해가지고. 네, 혹시 어떤 이미지가 된 건데요? 윤곽을 함으로써 라인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셨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예 180도 바꾸려고는 안 하셨다고 정돈하는 정도가... 라인 정도라는 포토샵은 아예 안 하는지... 어, 제가 원래 그막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 아니라서... 딱히 막 하는 편도 아니고 거의 기본 카메라... 거의 기본 카메라... 그거. 그리고 뭐, 기본 카메라 뭐, 찍어서 기본 카메라 뭐, 찍었는데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찍었죠 근데 왜가먼랑다 같이 찍을래 각도발 각도발 뇌몰로 쌍꺼풀을 해서 흉터가 많이 안 남는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영상에서 흉터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 라인 저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은 어떤 라인인가요? 그때 딱히 높이를 세운, 더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응. 교정만 수술 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점 붓기 제 피부가 약한 편이라서 붓기 때문에 좀 아리는 정도 그거 말곤 딱 불편한 거 없는데 응. 응. 응. 그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 수있 관리는 그냥 스트레칭 응. 열심히 하고 땡김이 계속 하고 아직도 예, 해요 지금도 응 땡김이 하면은 안 했을 때랑 한 다음 날이랑 달라서 그러면은 만족도 윤곽이 제일 만족스럽고 나 윤곽 그 다음에 코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큰 거는 윤곽이 잖아요그래서이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